뭐야 <웃음> 이거 뭐야? 나 이거 소리잖아 저거 저기 빵 뚫렸나보다 어머 어 어떻게? 아니 체리야 뭐해 이게 언제 이렇게 구멍이 뚫렸대?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? 누가 뚫어놨어 이거? 이거 누가 뚫어놨어? 어? 짠 애들! 어아 진짜 천방리축이다 저걸 어떻게 뚫을 생각을 하지? 둘이 뭐 해? 아이고 이걸 또 먹어? 못하냐? 니네? 이거 갖고 먹으면 안 돼. 이거 뭐 박스 먹으면 안 돼. 이 녀석들아. <웃음> 어? 이거 스크러치 더 사줘야겠어 니네 자꾸 이러면 <목소리> 어 나와! 쟤리. 애들이 이걸 다 물어 뜯어서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. 이게 이렇게 빠지거든요? 이렇 빠져요. <웃음> 애들에게 아새공놀이 장난감. 음! 너를 내가 키울 수가 없어서 미안해 미안해 야옹아 내가 나중에 널 키울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 그러진 못하겠구나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놀자 다음에 열로와 야옹아 다음에 놀러와 알겠지? 안녕 봐 가. 저기로 가나 이제 집 들어갈거야 안녕